띵롤오버 하는 거요 네, 하세요. 한 번도 안 해봤는데, 오 이런 멘트가 뭐예요?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멘트가 그렇죠. 자, 시작. 롤 오버. 자가 돌아 내려오면서 티저까지 가볼까요, 그냥? 그렇지 이때 선생님의 목표를 이루려면 턴아웃 강하게 그렇지 턴아웃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기분 좋죠? 노래 한 마디 네? 노래 노래 노래 아래 어쩌다 마주치 그러니까 좋아하고 싶은 노래하고 진짜 이 진정하게 나오는 노래하고 좀 다르죠? 네. 어, 한번 위로 살짝만 더 갈게요 네. 자 여기서 해볼게요 이제 한 손으로 해볼게요 이따가 붙이고 있다가 한 손을 떼면서 돌아갈 때 어느 방향이라고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시작 나갔다 네 나갔다가 그렇지 다시 올라갔다가 한 손으로 하니까 더 편하죠? 네.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그래요 네.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요 선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 귀찮더라고요 어저께 막 <웃음> 네? 귀찮았어요 그렇죠 근데 와이파이로 커넥트 되어 있으면 편해요 네. 그렇죠 저쪽으로 쫙 보내보세요 다시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확 밀고 일어나요 그냥 확 밀고 일어나서 저쪽을 딱 봐요 이렇게 그러면 다리를 턴아웃 무릎 굽혀서 저쪽으로 보내요 네. 이쪽은 뒤로 보내고 짠. 이러면 세상 부러울 게 없죠 다들 뭐였느냐 그럼 난 잔다 다시 다. 네. 이쪽으로 한번 다시 갔다가 저쪽으로 한번 네.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이제는 이쪽으로. 네. 이쪽 와이파이 쓰다가 이쪽 응. 와이파이 쓰는 거죠. 배경 음악 깔아드릴까요? 네. 어쩌다 마주친. <웃음> <올라간다>. <웃음> 올라갈 때 음악이 필요해요. 어쩌다 마주친. 그렇죠. 네. 지금 원리가 하나가 부족하긴 한데, 지금 이 원리 하나 가지고 이게 됐어요. 돌아올 때 고관절 앞쪽에 근육의 긴장이 되는 이유는 상하체 연결이 없어서 그래요. 그래서 상하체 음. 연결 이렇게 넣어주면 하는지 한번 보죠. 네. 돌아올 때 말이에요.다가 네. 돌아올 때 상하체 연결. 네. 그러니까 상하체 연결이 여기 없는 거죠. 네. 그래서 못 하는 거지. 여기 힘빼랬잖아 그럼 허리 부러져요. 네. 고맙습니다. 어쩌다 마주친. 네. 자 이제 어, 릴레이 할까요?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하실래요.